안녕하세요. 앞머리가 귀찮아서 넘겨버렸습니다. 결국엔 이렇게 될 거. 저는 이치란 라면이 먹고 싶어서 먹으러 나가려고 합니다. 되게 제가 메뉴도 잘안 바꾸고 가고 싶은 것도 항상 똑같고 되게 그래요. 그래서 영상 오래 보신 분들은 맨날 똑같은 데만 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노트북을 들고 일단 나가보겠습니다. i s a l about t h p s o 라면 먹다 흘려서 다 젖었어요 그래도 얼룩 지워서 다행이에요 날씨 좋았다 오 여기 도쿄 아닌 것 같아요 리쿠기엔이라는 곳입니다 오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중 사람이 없어서 좋아요 Okay. 저는 요즘 집 정리를 엄청 하고 있는데요, 진짜. 아휴. 미니멀로 산다고 살았는데도 정리할 게참 많아요. 아, 어. 그 집이 지금 아주 엉망이에요. 대빵 큰 물고기 있었어요. 어, 주황색 사라졌다. 나와라. 어! 저기 나왔어요. 금관악기 소리가 엄청납니다. 뽀뽀뽀 어제 진짜 뜬금없이 하코나에 갔다 왔잖아요. 진짜 너무 뜬금없어가지고 저도 너무 웃겼는데 되게 반짝반짝 빛나고 날씨 좋은 호수를 보고 나니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정기적으로 물과 산과 자연을 봐줘야 한다는 와 근데 까마귀 소리가 너무 심해요. 까악, 까악. 저 빨간 머리는 점점 오렌지 빛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나는 왜안 비켜? 비켜. 진짜 무서워질 않네요. 잘가라. 저 까마귀 떼들을 보십시오. 저렇게 까마귀가 많으니 안인스크러울 리가 있나요? 아, 어, 벌써 한 바퀴 따돈 것 같아요. 어디 앉아 있어야겠다. 정말 예전부터 귀국을 하게 된다면 한달 동안 일본 전국 여행을 쫙 하고, 어우, 진짜 멋터까마 기... 와... 전국 여행 영상 쫙 찍고 그러는 게 버킷리스트였는데, 여행은 다음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지면 그때는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전국을 쫙 돌아다녀 보고 싶어요. 이제 반대로 한국, 한국의 예쁜 것들을 많이 많이 찍고 싶습니다. 암튼 여기 너무 좋네요. 추천합니다. 여기 야마노텔 선이어가지고 오시기 편할 거예요. 어디 앉아있다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짐 정리로 한창 바쁜 요즘입니다. 아주 지금 집이 엉망이에요. 열심히 택배 보낼 거 싸고 버릴 거 처리하고 뭐 이것저것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조금 더 여기 있으려고 했는데 제가 이빨이 진짜 어이가 없는데 왜 하필 이 시기에 아픈 건지 모르겠지만 신경 치료를 고등그교때한번 받아서 어 죽였는데 올해 다시 아파가지고재 신경 치료를 또 받았거든요. 그리고 우선 크라운을 씌웠는데 그 이가 일본에서 괜찮다가 저번 주부터인가? 좀 됐는데 다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떡할까, 어떡할까 하다가 일본에서 치과를 갔죠. 보철도 씌워놨고 엑스레이 찍어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아, 이거는 원래 다니던 한국 치과를 가야겠구나. 처음에 이제 좀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진통이 안 멈추더라고요. 그러면 진통제도 먹고 수염제도 먹고 그러고 있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조금 빠른 귀국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가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빨갛게 염색했던 머리는 다시 갈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날씨가 좀안 좋았거든요. 근데 오늘 다시 아주 화창. 너무너무 날씨가 좋아서 지금 반팔 입었는데도 더워요. 이상한 날씨 아무튼 안녕하세요. 현재 시각 5시 55분입니다. 제가 또이 시간에 이러고 있는 이유는 또 잠들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열심히 자려고 노력을 했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말똥말똥한 상태로 어디가 또 떠나보려고 합니다. 떠나지는 않을 거고 사실 스카이 트리를 어 가볼지 아니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오다이바를 또 갈지 지금 굉장히 고민 중인데 아마 스카이 트리에 가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사실 구청도 가야 하고 연금센터도 가야 하고 굉장히 할 일이 많은 날인데요.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저는 귀국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지금 짐들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뒤에 커튼도 없고 아주 휑한데요.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느낌이 다시 새록새록 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의 마지막 영상도 즐겁고 편안하게 시청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아침 오다이바가는 유리카몸에 이렇게 직장인이 많을 줄 몰랐습니다. 물론 구경하러 가는 건나뿐이지만 까만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이 참 많았다는 이야기. 이제 너무 많이 나온 이 풍경. 지금 오실 테니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맨날 밤에 왔으니까 그쵸? 아 오늘 너무 예쁘다. 아. <웃음> 히히, 저밖에 없어요. 욕는다 진짜 이게 뭐라고 이렇게 좋을 까요전짠 오다이바에서 시작해서 오다이바로 끝나는 저의 일본 스토리였습니다 다음은 진짜 장난스럽게 아 배고파 꼬르륵 소리 났어 다음은 장난스런 키스 대만 편에 빠졌으니 요즘 중국어 공부 안 했지만 또 열심히 해보려고요. 즐겁다. 와 자리 써라. 언제 또볼수 있을까? 또올지 모르겠지만, 안녕. 결국엔 오늘 둘다 갑니다. 지금 8시 10분인가 그래요. 오. 9시부터 하는데 어, 이것저것 매장이 10시부터 해가지고 그냥 뭐 사람이 없어요 아 망할 앞머리 <웃음> 다 넘겨버려 지금 거 아 o a l 해 잘 있어라, 도쿄 자, 이제 구청으로 갑시다 영상을 보면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저는 신주쿠에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주쿠가 많이 나왔거든요, 영상에서 네 그래서 어, 출장영업소에서 전출신고는 했는데 총무과에다가 돈 안낸거 있는지 세금같은거 처리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본청에 가가지고 그래서 지금 신주쿠 부청 본청에 와있습니다 아우 어, 귀찮아 이거 갔다가 연금센터 가야돼 봅시다 주민세도, 남아있던 세금도 제 마지막 월급에서 다 나갔고 보험증도 반납을 했고 보험료도 미납된 거 없으니 끝! 이제 연금센터 갑니다 아침과 눈이 달라요 지금 너무 짜증이 나서 아 진짜 외국에서 아씨 진짜 한국 가고 싶다 뭔가 저기서 촬영해요. 뭐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쳤어요. 잠시 집에 가야겠어. 아, 오늘 수도랑 가스랑 이런거 취소하고 할게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저는 EMS를 보내고 이제 이 전기, 이거 이제 이런 전화 같은 거, 구청 가는 거 그만하고 싶어요. 일본어로 그만 말하고 싶어. 저는 <웃음> 시간이 좀 남았으니 샌드위치나 하나 사러 가야겠습니다. 패키지가 너무 예뻐요. 저번에도 한번 이거 샀거든요. 점심 네, 밥을 먹읍시다. 식탁이 없으니 바닥에서 뭔가 처음 이사 왔을 때 같은 느낌이 나네요. 짠 오늘은 미녀와 야수를 사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네 텅텅 빈 집입니다. 휴 저기는 저희 캐리어가 있지만 안녕 내집 <웃음> 안녕 <웃음> 와 진짜 기분 이상하다. <웃음> 자리 썰라 내지. 제 재류카드에 구멍이 뚫렸어요. 슬퍼. 너무 아무렇지 않게 팍. 진짜 한산한 이렇게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 열려있는 것도 없고요. 이제. 이상해. 제이 진짜 갔나 봐. 안녕 저는 한국입니다 지금 입국심사 같은거랑 짐다 찾아서 나왔고요 어, 이렇게 각 지역별로 집에 보내줍니다 <웃음> 그래서 지금 그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5시 버스라가지고 지금 아직 시간이 좀 남아서 앉아있습니다 <웃음> 네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냥 사실 잠깐 방학이랑 한국 오는 것 같아요. 사실 이나 혼자 일본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되게 뭐 멋지게 마무리를 하거나 막 하고 싶었는데 그냥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날 거니까.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만 어 이게 189편인가요? 아마 그렇겠죠. 190편에 제가 어 100편처럼 특별 영상으로 들고 오겠습니다. 아마 그게 마지막일 것 같아요. 우리 평소에 끝내는 것처럼 끝낼게요 뭐 예쁘게 화장도 안하고 있고 지금 <웃음> 좀 지쳤지만 어,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